1월 30일까지 주문하시는 물량에 한해서 영순농협에서 소량 택배 주문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. 뭐, 뭐가 된다고요? <웃음> 소량 택배 주문이 가능합니다. 이제.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네. 예, 꼭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택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영순농협에서 소포자 하나하나도 다 배송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. 영순농협 마세! 영순농협 마세! 칼슘이 4%가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비료로 이제 이번 1월 30일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비료로 나갈 겁니다 네, 사과 10kg 박스 안에 이 하이팜 비료가 딱 들어갑니다 아, 하나 딱 들어가네요? 네,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맞네요 이거 나올 는 하이팜이 아니죠? 예이거 네, 하이팜이 아니라 SM팜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SM팜이 왜 SM팜입니까? 승민 농... 농산. <웃음> <웃음> 코드 번호만 알면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요 네네네. 거. 그럼 이제 영수농협 말고도? 다른 타 지역농협에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. 농가들의 희부식, 그동안 이 농민이 농민들 위해서 만든 그 비료가 야금야금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대단한 물꼬가 터졌습니다. 그죠? <웃음> 맞습니다. 잠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궁금합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 어떤 비료떡이오셨습니까 영순농협에서 농민분, 전국에 계신 농민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했었을 때는 무조건 이 한파레트 단위로 60호 이상 안 시키시면 받아보실 수가 없었는데 었 1월 30일까지 주문하시는 물량에 한해서 영순농협에서 소량 택배 주문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, 뭐가 된다고요? <웃음> 소량 택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원래 안 됐었잖아요 안 됐었는데 영순농협에서 하시면서 그 조업장님하고 상무님이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번 1월 달에는 어, 농협 많이 바쁘기 전꽃때까지는 한번 그 주문 1월 30일까지 주문 물량에 한해서는 택배 배송을 해주시기로 또 하시네요 <웃음>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하셨나요? 아니 비료는 많이 찾는데 뭐 소량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량을 뭐 어떻게 택배비 라든지 이런 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농협에서 먼저 택배라도 뭐 소량으로 좀 한두 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에서 예,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많아지면 굉장히 입거리가 많이, 많아질 것 같은데요 <웃음> 좀 많아져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예,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겠죠 와 대단하십니다 예. <웃음>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예, 꼭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택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택배비는 어떻게 되나요? 택배비 한 포당 저희가 비료 가격이 17,000원이거든요. 17,000원이랑 택배비 5,000원, 그 다음 박스비, 그 다음 포장하는 것까지 해서 그 영순동협에서 25,000원. 25,000원에 이제 한 포당 택배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5,000원입니다. 그럼 최소 물량 한 포가 25,000원? 네, 25,000원이고요. 작년에 저희가 8월 달부터 한두 차례, 세 차례 정도 공동 구매를 해보니까 어, 6 0 미만 소량 쓰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걸 제가 못해드려서 조금 막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짠했었는데 이번에 또 영순농협에서 또 해주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15포 이상 또 이렇게 빠레트로 해가지고 뭐 30개든 40개든 필요한 물량만큼 주문하시면 농가에서 그냥 착불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 조치했으니까 소량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 비료를 다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농가 분들은 주문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소량으로 필요하신 농가는 신청을 많이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 포, 두 포라도 모두 저 집집마다 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이 영순농협에서 소포자 하나하나도 다 배송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. 영순농협 만세! 영순농협 만세!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에 또 여기 농협에 등록이 됐는데 뭐, 뭐가 등록된 겁니까 지금? 아 농협에 우리 그 품목 코드를 저 중앙에 신청이나 신청해서 품목 코드를 따로 부여를 받았습니다. 그 부여받은 그걸 가지고 전국 농협에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? 그 품목 코드를 받았으니까 일일이 저 다른 농협에서 품목 코드 신청 안 해도 그 하나로 전부 다 전국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. S.M.팜이라고 등록이 SM팜. 돼요. 네. 여기 지금 농민이 농민유산을 비료인데 네. 이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아 저기 S.M.팜 딴 거예요? 네네네. 아 그럼 이, 이렇게 되면 그 전국에 있는 농협에서 이 코드만 알면은 전부 다 누구네? 물건을... 그렇죠. 이 비료 이름을 따놨기 때문에 비료 이름만 알고 계시면은 전부 다 써도 되는 코드 아, 번호예요. 그 네. 다른 농협에서도 만약에 저거 저 코드만 알면? 코드 번호만 알면은 다 쓰실 수 있는. 그런 그렇죠. 제품이라는 네네네. 그럼 이제 영수농협 말고도 다른 타 지역 농협에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. 그런 길이 열렸다. 네네. 아, 신소식이네. 네. <웃음> 자,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집 앞까지 가냐면 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. 예? <웃음> 네. 사과 10kg 박스 안에 이 하이팜 비료가 딱 들어갑니다. 아, 하나 딱 들어가네요. 네,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맞네요. 이거 나오는 하이팜이 아니죠? 네, 이거 하이팜이 아니라 SM팜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. s m 팜이왜 SM팜이니까. 승민 농산. <웃음> <이게> <웃음> 하이팜이었는데, 네. 이번에 나올 비료의 이름은? SM팜. SM팜입니다, SM팜. 네. 요거가 아니고 다른 걸로 갑니다. 네. 칼슘이 4%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된 비료로 이제 이번 1월 30일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비료로 나갈 겁니다. 칼슘이 무려 4%가 더들어가 얘보다 더, 더 업그레이드 된 비료죠? 네, 네 맞습니다 개 타셨습니다 개 타셨어요 이번에 주문하신면개 탔어 그리고 또 하나 요 지금 문경사가 여기 지금 영순농협동점 여기서 지금 요 박스를 통해 가지고 소량까지 전부 다네 소량까지 전부 다 지금 가는 거죠 이번에 네 소량 주문도 가능하시고 이제 15포 이상 되시면 요 바레트에다가 15개 이상 포장해서 이제 화물 배송으로 가면 이제 받아 보시는 분들이 이제 5만원 내외의 화물 배송비로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60포를 굳이 꼭다 맞추셔도 됩니다 야 사과 박스 옛날에는 돈을 넣었는데 <웃음> <웃음> 사과 박스 옛날에는 돈을 넣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료를 넣어 가는 네. 사과, 아니, 사과 아닙니다 영순농업협동조합 문경 사과지만 이 안에는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. 네. 드시면 안 돼요 <웃음> 자 이게 언제부터 이제 이 영수증부터 나갈거죠 이게? 1월 30일까지 주문을 다 하시고 나면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송이 어 바로 나갈 겁니다 2월 뭐 날짜는 정확하게 잡혀지진 않는데 2월 초에 어 이제 바로 오늘 배송을 하면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 음. 2월달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소량도 그 다음에 어, 60포가 안되더라도 주문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음.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음.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이렇게 소포장은 이제 영순농협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5포 이상은 회사에서 이번 한 번입니다 이번 한번딱한 번이기요 <웃음> 이제 계속 일처리 농번기가 시작되고 바빠지면 농협에서도 할수 없고 비료회사에서도 할수 없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주문하시는 물량까지만 이제 소량으로 음. 나머지 이후에는 또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한바레트 60개밖에 회사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1월 15일, 15일이지? 14일 네. 이제 딱 15일 남았네요 그죠? 예. <웃음> 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빨리 신청해 주셔야 이렇게 소포장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. 네. <웃음> 또 농협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어디든지간에 구매할, 구매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렸습니다. 네. 오픈 <웃음> 오픈돼 있습니다. 네네. 비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한국농산티 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소량 얼마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이제 요 비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1월3 0일까지 잊지 마시고 네.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자 한국농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예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.